네, 오늘은 좀 중요한 곳을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편집하다가 보니까 머리가 진짜 개판입니다. 그래가지고 미용실을 머리 자르러 가려고, 급하게 머리 자르러 가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 머리가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얘기 좀 해주시지. 아무튼 지금 머리를 자르러 정돈하러 가겠습니다. 일반적인 미용실을 가는 것 보다는 여러분들께 조금 볼거리가 있는 데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몇달 전에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 거부를 당했어요 이 동네에서 7군 지역에 있는 미용실이었는데 어, 촬영할 수 없다 이렇게 해좀 부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7군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재수 좋게 여러분들께 좀 볼거리를 좀 제공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해보시죠. 자 일단 ATM에서 돈을 좀 찾고요. 땡전 한푼 없어요. 십몇만 동 이제 십몇만 동. 일단 편집은 다 끝나고 또 새로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왔고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 어, 제 영상을 좀 이제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미용실 체인점인데 베트남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포개를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어. 씨. 혹시... 어, 안 비트 어야 송송송송. d 바 ơ 아, đ ú n 바 r ồ 하 오케이. biết k h 침 날씨가 조금 덥네요. 안 네. 어이 아, 넘과? 너무네. 까모냐. 네. <웃음> 오늘 제가 가는 곳은 30 샤인 이라는 곳이고 마사지와 그리고 이제 머리를 같이 헤어 커트를 같이 할수 있는 곳이고요 서비스에 대한 안내 그리고 서비스 질 품질 어 이런 것도 또 굉장히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편안답지 않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곳이고요 먼저 차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 전화로 해서 막 물어보면 은 어... 거의 거의 다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드리이로 보겠습니다 가서 직접 제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매번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도 예의 갖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촬영에 대해서 후반를받았고요저 어, 혼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저 분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응. 서 어,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메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응. 콤보 자체가 n h i ề 네, 컨택을 했고요. 어, 저는 이제 콤보로 하려고 준비를 했고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얼굴 케어 그리고 어 두피 마사지, 그리고 귀 그리고 이제 이 얼굴 세안 그리고 샴푸 뭐 다양하게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머리 자르는 것까지. 택배 나오냐? 네, 120 120 120씩 2만 원 정도에 달았어요. <목소리> 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 굉장히 기쁩니다. 일단 여기 대장이 허용한 거기 때문에 군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목소리> 아, 네. 색감 <목소리> 몇 응? 색이 <목소리> 아, <목소리> 베트남어를 조금이나마 할수 있으니까 어.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이라도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정말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나 여기 있는 여성분들이 다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거죠? 야. 지금 등 쪽에 보면 마사지가 오고 있고요 엉덩이까지 대만까지를 해보고 있어요. 제거입니다. 한 가지 덧붙어서 말씀드리자면, 아, 이곳에 오셔서 아가씨를 초이스 관련 부분은 가예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배치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원하는 아가씨를 마음대로 고를 수는 없습니다. 남성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서비스를 받지 않고 남성분들만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샴푸를 도와주는 어, 이 얼굴 스킨케어 해주는 여성분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머리를 깎아주는 그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남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을 때는 이제 남자분이 서비스를 도와주시게 될 겁니다 어. 이제 조명이, 조명이 너무 눈부셔서 업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조명을 조금 깠고요여러분께서 어둡더라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머리까지 깎고 머리 감겨주고 다이 케어까지 해주는데 12만동이면 굉장히 저렴하죠. 5천원 정도. 귀 안에까지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요. 거품이 나중에 다 빼줍니다. 와 생각보다 되게 시원해요.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좋네 어디로 가야 하오? 여기 이런 이네요 대충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베트남의 전용 미용실이고요 회원가입을 통해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바보샵처럼 이 손톱 그리고 이제 귀하는 것까지도 다 가능하고요 추가금을 내면 그 서비스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결제를 하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용품 이렇게 보관을 하고요. 이렇게 다정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 네. 네. 12만동 이렇게 아들, 좀 도와줘. 아, 아들, 좀 도와줘. 아, 게 금액을 알수있아요 이제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요. 다 좋았어요. 네, 잘 몰라요 저도. 까만해요. 까만.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를 했고요. 어제 사무실로 돌아가서 저는 또 편집을 하면서 다른 영상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연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